아, 내 후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주행을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 네이버 앱툰 나노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진 멸시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던 마교의 사생아 천여운 이날도 어김없이 쫓기고 있던 천여운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나는데요 이 청년은 미래에서 나타난 천여운의 후손 천여운을 쫓고 있던 적들을 순식간에 처치하고 천여운의 몸에 무언가를 주입하는데 그 정체는 바로 나노 머신 미래의 기술 나노머신이 주입된 천녀운의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겨납니다. 엄청난 회복력, 완벽한 신체, 초고속 습득력, 단한번본 것만으로도 카피해버리는 카피능력 갑자기 갖게 된이 엄청난 능력으로 먼치킨 캐릭터가 된 천녀운은 멸시받던 마교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요. 이 웹툰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무협 판타지 장르입니다. 각색, 현철무, 작화의 금강불개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에서 제작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작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레드아이스 스튜디오는 나노머신 뿐만 아니라 전지적 독자 시점 등 웹소설을 웹툰화하는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웹툰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교의 사생아로 다른 여섯 종파와 다르게 멸시받던 천녀우는 갑자기 갖게 된 능력들을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먼치킨 캐릭터가 되어 다른 여섯 종파들을 참교육시켜주는데요 때문에 결투신에서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서술의 묘사가 약해진 전독시와 달리 나노마시는 의외로 묘사의 수준이 약해지지 않아서 원작을 몰랐던 독자들은 팔을 자르는 장면이나 단전이 처참하게 망가지는 장면을 보면서 크게 충격을 먹기도 합니다. 다만 원작의 독자들은 이런 점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결국에 네이버가 검열을 해서 잔인한 묘사가 점점 더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전체적인 내용이 복수극이다 보니까 타이다 장면과 시원시원한 액션씬 그리고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과연 천 여우는 미래의 후손에게 덕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요즘 먼치킨 웹툰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먼치킨 웹툰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영상 짧게 마치고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